이 에너지 출입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동화 작용이라고 있고 이화 작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분자, 문자, 저 분자라고 그 작은 분자 이게 동화 작용이 일어나면서 큰 분자가 돼요. 그리고 간다, 간단하게 설명하거예큰 분자가 이화 반응을 해가지고 아, 이화 반응에 이화 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작은 분자 가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흡수돼요. 에너지가 흡수되고 왜 에너지가 흡수되냐면 그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작아가지고 반응물이 생성물과다 작아가지고 에너지가 흡수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저 분자에서 고분자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흡열 반응. 그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열을 흡수한다는 거, 그건 가을고큰 분자에서 이화작용을 해가지고, 그, 얘네 반대로 이제 에너지가 방출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반응, 얘는 반응물이 더 크니까. 근데, 이게, 그리고 반응물이 세속물보다 크다고 해서 작은 분자 쪼개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큰 분자가 되고 작은 분자가 되고 우리 몸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게 일어나요. 그리고 얘는 진짜 완전 반대예요. 반응물, 세속물이고 고분자에서 전분자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그 발열반응이 일어나요. 열을 내보내는 반응. 연소. 일단은 얘가 청매, 연소를 이렇게 태우는 거. 청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얘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연소는 일단 불필요해요. 그리고, 이가 에너지. 초립. 얘를 보면, 이렇게 여러 단계 거쳐서, 그, 에너지를 방출해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방출해요, 에너지를. 근데, 연소는, 그한 번에, 팍팍, 방출해버려요. 아, 그리고, 그, 물질, 물질대다가, 36, 37도 정도는, 우리 체온 내에서 일어나고, 연소는, 엄청 뭐, 400도 높은 곳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효소예요 그리고, 반응물이 이렇게 있으면, 얘, 이거를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효소랑 반응할 수 있는 특정한 이런 화물 음? 얘랑 이제 결합하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활성화가 되다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효소의 그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가 녹말만 분해하지 자백질이나 지방을 분해 시는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효소는 그한 종류 한 가지에만 반응이 돼요 특정한 얘 효소로 인해서 생명 시스템 유지가 가능해요 이게 여기 이만큼이 그 뭐냐 그 활성화가 되죠 있어 활성화 되지 그리고 이만큼 반응 그 반응열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 이러, 이런 이런 그래 불하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는 그활 초수가 있을 때 활성화 되지고 이만큼 초수가 없을 때 활성화제.